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? 어, 나할말 있어. 중요한 얘기야. 그러니까 시간 좀 내줘. 너 알고 있지? 내가 너 좋아하는 거. 그리고 너도 내가 너 좋아하는 거안 싫어하고 있는 거. 알고 있어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알겠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. 다 이해해.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다. 근데 나 그냥 너 좋아하려고. 내 마음 안 숨기고 계속 너 좋아하려고 내 마음은 널 향해 있으니까 좋아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건너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.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나쁜 일 아니잖아.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티 팍팍 내보려고 다른 사람이 알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? 내가 널 좋아하는데 그냥 넌네 감정 알아서 해결해 좀 무책임하게 들리나?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숨기고 참고 그러는 거안 좋더라고. 나를 위해서 안 좋은 길이더라고. 그래서 그냥 좋아하려고. 받아달라는 말은 안 할게. 그냥 알아도 앞으로 너한테 계속 들이댈 거라는 거. 물론 네가 싫어하면 네가 귀찮아하고 지쳐하고 그러면 안 하겠지. 근데 그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마음껏 내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너. 아주 오랜만이야.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 거. 너무 오랜만이라서 나도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. 이 감정 숨기고 싶지 않아. 그냥 좋아할게. 넌 그냥 계속 날 내쳐. 그래도 상처받지 않아. 내 마음 받아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.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. 너무 고마워.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거 아주 어려운 일이었거든. 그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우니까 선물 줄까? <웃음> 아니 사실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때 만날 순 없을 것 같고 미리 준비해봤어 어자 받아 이건 내가 주는 선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선물들 그동안 너목 많이 써야 된다고 힘들어했잖아. 그래서 목에 좋은 티레 이게. 그런 거랑 종종 지나가다가 너 생각나면 산 거? 그런 것들이야. 이 안에 있는 건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너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? 어. 방금 전까지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네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이라 산 거야. 지나가다가 네가 어 이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했던 것들 있잖아. 내가 기억이 맞으면 그런 것들 그때그때 그때 사서 준비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. <웃음> 집에 가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. 근데 치수는 맞을 거야. 내가 네 칫솔 다 기억하니까 미리 발렌타인 축하하고 내가 많이 좋아해 이제 앞으로 숨기지 않기를 했으니까 감당은 네 몫인 것 같다 미안하고 좋아하고 <웃음> 편지도 썼다 그니까 편지도 읽어봐. 알았지? 많이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읽어줘.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적어놨으니까. <웃음> 아, 부끄러워.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다. 어, 갈게. 할말 끝났으니까. 음. 응. 너무 시간뺏은것 같다. 어 천천히 들어와. 나랑 시간차 좀 내서. 먼저 들어가 있을게.